여기가 어, 이거, 이거 이거 냄비가 타버렸어 그까... 냄비가 그에우레이 하나 사라니까 응? 후라이거 하나 사 어. 아, 그래서 그때 올렸을 때 응. 이거, 냄비, 이거 탄다고 내가 했잖아 <웃음> 안탄다매 <웃음> 타버렸어 <웃음> 어. 안녕하가서 해야지 그래도 응 음, 하세요 음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겁나 안녕하세요 아네 그거 하지마 다시 <웃음> 뭐라할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이요, 이거 어묵, 어묵을요, 어, 그냥 볶은 게 아니고, 그, 고추장, 얼큰하게, 고추장 볶음 할 거예요. 그래서 먼저, 이게, 재료부터 썰어 놓을게요. 내장. 네 내장이야. 네 내장. 네 음. 이게 이제, 이거, 송이, 이거, 새송이시지? 새송이도 좀 넣어줘야지. 썰어 놓고, 홍 썰어 놓고, 추는반고 양파도 조금만 넣어넣어 놓고, 썰어 놓식용어좀고어고 썰어 고추정한맛술 정도 맛술 올리고당, 마늘, 생강 조금 넣어주세요. 먼저 이게 새소리 부터좀 볶아줄게요. 지금 지내는 중 불로. 네. 넣는다. 물을요. 물을 요？물 을 조금 넣어 줘야 돼. 촉촉 하게 일단 이제, 이제 고추 파뭐좀볶 아, 한번 먹어 봐야지. 딱 맛있 어, 완전 맛있 어, 혼자 만먹고 혼자 맛있 어. <웃음> 얼큰하니 매콤하니 어 그냥 한번은 좀 어분 좀 느끼한 맛이 나잖아 근데 꼬착으로 볶으니까 얼큰하니 좋네 이제 다볶았어라이 꼬고 참기름 좀 넣고 다 있어 보이지 않냐 하나 이메기 미개져 아, 볼까 미개져 볼게 자응아 그냥 하얗게 볶을 때야 이게다가 맛이 어때 이게 얼큰한 이게 더 좋잖아. 매콤하네. 매콤한. 떡볶이 맛이 나. 응? 떡볶이 같아. 그냥 <웃음> 네, 고추장 고추장 어묵 볶음을 해봤는데요. 여기 그 떡볶이 떡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맛이 괜찮네요.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